아, 택배 배송이 온 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길이가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좌우 길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, 택배 과정에서 어 눌려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,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이 것처럼 끝까지 밀어 주시고요 이렇게 맞춰 줘 보셨을 때 여기가 좀 짧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예, 비틀어 주세요 이게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비틀어 지거든요 조금 더 들어야 되겠네요 예자 네. 지금 이제 맞아 졌죠 거의